여자들은 참 대단해 어떻게 택시 타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호텔 뷔페 뿌시기파타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제 유튜브 최다 출연자죠 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소피텔이라는 호텔이라고 마카오의 머리에 있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잘모르시더라고요이 호텔도 오성급 호텔로 이 내부도 방금 보셨다시피 잘 꾸며놨거든요? 호텔 부페는 저도 처음이고 먹어봤나요? 뭐 저도 소피텔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궁금한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! 분위기가 여기 진짜 좋다 휴간세여있어서 좋아요 어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카메라로 담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 옆에 휴영장이 있어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휴양온 느낌 같은? 호텔이라기보다 리조트 느낌? 어 약간 리조트 느낌 좀 나고 분위기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맛도 중요하죠 근데 너 이거 얼마인지 모르지 여기 제가 이 친구한테 쏜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친구가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나도 이거 음식을 먹고 얼마인지 한번 맞춰봐 저는 뷔페에 가서 제일 중요한 건 회랑 초밥이에요 여기 회가 좀 약간 기대되는 게 마카오에서 바다랑 제일 가까운 호텔이 바로 여기야 우리도 그렇잖아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데 가면 회가 더 맛있다 신선하다 그러잖아 마카오가 작아서 뭐 그게 그거 같긴 하지만, 하지만. 하지만 그래도 기대하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회부터 먹을까? 연어? 뭐야 이거? 아, 별로 내 스타일은 아닌데 방금 먹은 게뭔지 모르겠는데 일단... 기름이 많아 응 음, 기름이 너무 많은데 이거? 자 연어 자 과연 연어 맛은? 근데 연어는 솔직히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그치? 맛있어 얼마나 신선하냐 차이기 때문에 아, 신선하냐 차이지 맛있다 그냥 새우 초밥을초밥이안쉬어 음. 음. 맛있어. 뭔데 소? 고기. 난 이게 더 나. 방금 아, 소고기보다. 맛있어. 샐러리하고 이거 닭하고 너무 조합이 잘 맞는데. 이거 면. 국물 몇. 어디 갔죠? 국물, 국물이 사라졌음.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왜냐면 내가 소스 구조를 진짜 잘했거든. 하지만 국물이 없어졌다. 국물이 없지만. 딱 봐도 맛있는 면. 음. 음~~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생육은 진짜 자극적인데 음. 자극적이지 않고 그 마늘을 내가 넣어가지고 고소한 그런 맛도 나고고오 완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면이 맛있다 그치 면이 맛있지 그때 우리 첫 번째 갔던 뷔페가. 뱀북. 네. 와 뱀북 뷔페는 거의 자극의 끝판왕. 근데 맛있어. 그 짜. 나, 자... 나 어. 달아 약간. 이런 거 근데 여기는 약간 단짠이 좀 조화가 아니, 이루어지네. 너무 심심하게. 어. 마원의 중국어 글씨. 얘를 뭐라고 부르죠? 하가오. 음. 맞지? 솔직히 나 성조 잘 몰라. 근데 하가오라는 건 알고 있어. 어때 괜찮아? 응, 음, 난 좋아해 이거. 밖에서 딤섬집에서 먹는 전형적인 그 돼지고기 찐빵돼지고기 딤섬? 목이 많이 막히네 야좀 줘라 음 줘봐 안맛있나며 그걸 이렇게 어. 마실래 물어봤는데 안맛있다고 하고 뺏어먹는 사람도 꼭겠어요 예를 들어서 라면 한입만처럼 맛있다 <웃음> 사과주스 <웃음> 2차를 또 왔어요 인도 음식 프랑스 음식의 조화 저는 과일과 디저트를 또 왔습니다 아, 지금 아니에요. 한 번밖에 안 먹었는데 과일하고 디저트 가져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? 무한블레의 반복인 거봐 본인 스타일이잖아 뭐. 그래 뭐지 스타일이지 뭐 What? 엄청 달아 보이지? 엄청나게 셔 깜짝 놀랬다 깜짝 놀랬어 난생 처음 먹어보는 식감 만에 원래 샐러드로 올려놨나요? 아니야 몰라 그냥 뭐 있으면 먹는 거지 병아리콩이네? 음! 맛있지? 음! 저는 앨끌레얼 <웃음> 맛있어 디저트 맛집이네 프랑스 음식들이 음.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. 이 약간 셰프님이 프랑스 객 오리다 오리 탕추루 음, 맛있어? 탕추루 아니고 탕후루 <웃음> 탕후루가 아니라 이거 브리레라는 디저트가 있는데 그 위에 이렇 설탕을 태운단 말이야 슈크림빵에다가 올렸어 맛있어. 그런 걸 어떻게 하닙니까 저는 디저트를 좋아하니까 어. 따라하냐? 음. 이것도 뭐 프랑스 음식이라는데 뭔진 모르겠다 오이야? 이라타뚜리에 나오잖아 일단 크게 한번 먹어볼게요 음. 치즈가 있어가지고, 치즈가 있어가지고. 뭐야, 치즈가 있는데 뭐야. 치즈 맛이 나. <웃음> 결론은 여기 치즈 빼고 다 괜찮은 것 같다. 음. 연어는 세 개씩. 근데 간장도 없이 진짜 잘 먹는다. 이런거면 간장 짭. 이런 것도 있고요 오! 오! 오! 오! 내가 <웃음> 아까 먹었는데 되게 시대요 와! 엄청나게 셔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 근데 셔봤자 얼마나 시겠어 진짜 신세계입니다 진짜 죠 왔다! 아니 <웃음> 신 것도 신 건데 잠깐 이상해 <웃음> 근데 녹는다 진짜 그리고 마카롱을, 마카롱을 먹으면 막 정말 너무 맛있어 <웃음> 마카롱 완전 젤기 <제일> <웃음> 맛있다 <이거. 웃음> 마카롱 맛집이네 <웃음> 이거는 뭐냐 맛있다 이거다 이거. <웃음> 이게 내가 좋아하는 조합이 다 섞여있어 초콜릿에, 쿠키에 망고에, 환드 케이크? 음. 약간 그런가? 섞여있어 그게 다 괜찮은데? 신선인데 <웃음> What? 음 디저트 맛집이네 라즈베리 라즈베리? 응 음. 내부셔 너는 왜싱거만 가져오냐 어 디저트 하나가 다 맛있다. 거의 다 먹었습니다. 어땠어? 어 솔직하게 솔직하게 일단 회랑 해산물은 조금 실망했어 되게 신선하고 맛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대신에 음식이 안 짜서 좋았어. 간이 적당해서 디저트는 진짜 맛있어. 디저트는 난 여기가 훨씬 더맛있었 근데 사실 이 친구는 진짜 가격 몰라요. 얼마인지 알아? 얼마 같아? 이0 어? 마카오 달러 어... 2 0 0권이었 사실 제가 여기 얼마에 기약을 했냐 원가는 따로 있지만 저는 인터넷으로 할인을 해서 왔어요. 한국 돈으로 1인당 얼마냐? 22,000원 <웃음> 진짜 어디가서 오성급 호텔에 이런 음식들이 나오는데 22,000원에 가성비가 모자. 좋네 물론 이거는 할인한 가격이에요 그러면 가성비 어떤 거 같아요? 가성비 8.9, 음식이 7.9 하겠습니다 자제 총평 얘가 말한대로 진짜 해산물은 실망 참치하고 고등어는 너무 비려 아 물론 원래 비리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는 좀 약간 많이 비려 덜 시원해서 가아 맞아 안시원 음식들을 표현하자면 얘랑 똑같아요 진짜 맛이 그렇게 막 특별히 자극적인 게 없어 근데 좀 아쉬운 게 튀김류가 없어 아 맞네 그지 튀김류가 없어서 애기들이 먹기에는 조금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음식이 별로 없지 않나? 가간의 어. 음식은 약간, 약간, 어, 약간, 약간 그러니까 음식은 10점 만점에 7점 가성비 하면은? 가성비는 8.5 점 8점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께할 얘기가 있어요 그 친구 갑자기? 마카오 떠나요 수박 먹다닭가인 천가요? 우러우러 잠시 뒤엔 휴가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. 저는 한 구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구탄, 구탄 네. 정도에 돌아올 수 있어? 그렇죠. 마카오 호텔 개꾸시기 사탄은 여기까지고요. 행복해라. 행복합시다. 안녕. 안녕.